아직 5월이지만 벌써 초여름 더비가 찾아오고 있다. 이 무렵이면 유성 후암선원의 마당을 가득 메웠던 대나무가 떠오른다. 마치 담양의 소세원처럼 청색에 쭉쭉 뻗은 대나무 덕분에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쉴수 있었고 법회가 끝나면 바람에 흔들리는 청량한 대나무 소리가 마음을 달래주곤 했다. 2017년 5월이었다. 유성 호암 선언마당의 명물이었던 대나무에 하얗게 꽃이 피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순간 예감이 좋지 않았다. 대나무에 꽃이 피면 좋은 일도 있지만 국가적 병고도 생긴다는 설이 있다. 대나무는 60년 만에 한번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지면 함께 죽고 만다. 대나무 숲도 마찬가지이다. 숲의 모든 대나무가 동시에 개화한 뒤 꽃이 지면 한꺼번에 죽는다. 그래서 판다곰의 서식지인 중국은 대나무의 개화 시기에 매우 민감하다고 한다. 판다의 주식인 대나무가 모두 말라 죽기 전에 서식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문득 1974년 초여름의 일이 떠올랐다. 당신 나는 부산의 범어사 청년암과 원효암을 왕래하면서 머물고 있었다. 정련함은 1960년 양익스님이 선무도를 개발한 암자로 금정산의 뛰어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어느 날이었다. 산중기도를 올리고 터벅터벅 암자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시야가 환해졌다. 고개를 들어 살피니 일생일 대단한 번도 보기 힘들다는 풍경이 펼쳐졌다. 범어사 경내 대나무 숲 전체에 하얗게 꽃이 피어오른 것이다. 말로만 듣던 대나무 꽃이었다. 60년 만에 한번 핀다는 전설의 대나무 꽃이 활짝 핀 경내는 마치 천상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손을 뻗어 꽃을 만지며 어떻게 이 많은 꽃이 한꺼번에 피었지? 라고 생각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범무사 수자들은 난리가 난듯 바삐 움직였다. 한 신도가 수자를 붙잡고 물었다. 대나무 꽃이 피었는데 왜 분주하게 다니십니까? 꽃이 피니까 경례도 아름답고 좋기만 한데요. 그러자 수자는 난처한 얼굴로 대나무 꽃이 피면 이 대숲은 곧 모두 말라 죽습니다. 대숲이 말라죽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총총히 발걸음을 옮겼다. 두달뒤 범어사에 핀 대나무 꽃이 모두 떨어지자 수자의 말대로 대나무 숲까지 거짓말처럼 말라죽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인 8월 15일 장충동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유경수 여사가 조총련계 문세광의 총격으로 피살당하는 국가적 변고가 발생하였다. 그날 범어사 경내에 하얗게 핀 중림의 풍경은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그래서일까, 늘 유성호암선언의 대나무 숲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저 대나무 숲이 범어사의 대나무 숲처럼 꽃이 피는 날이 올 것이라 예감했었다.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찾아온 것이다. 유성후암선언의 대나무꽃이 하얗게 피어오르던 2017년 봄을 잊을 수 없다. 3월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으며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교체한 대한민국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비록 병상에 누워있지만 단 한순간도 나라를 걱정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2년 전보다 경제는 더 악화되었고 북한과의 대화는 단절되었으며 정치권은 매일 정쟁만 일삼고 있다. 2500여 년 전, 자공이 공자에게 정사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충분하게 하며 백성이 신뢰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공은 만일 부득이하게 이세 가지 중 하나를 버린다면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군비를 버려야 한다 또 자공은 만일 부득이하게 이두 가지 중 하나를 버린다면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라고 물었다 공자는 양식을 버려야 한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예로부터 사람은 모두 죽기 마련인데 만일 백성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정부는 유지될 수 없다 고답하였다. 2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현 시국에 적용하여도 들리지 않는다. 2017년 5월, 과연 유성 후암선원 마당에 핀 대나무꽃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인지 사뭇 궁금해진다.